오늘 영상은 it 이세 마지막 영상인데요. 사실 앞에 두 영상에서 어느 정도는 많이 다루어졌고요. 오늘은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it과 이제 d e 을좀 비교하는 걸 통해서 어 다른 영상들의 예고편이 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d e 은좀 세요. 그러니까 몸으로 좀 익히시면 돼요. d e 하면서의 뭔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Tell me about that 하면요. 그거에 관해서 말좀 해봐.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위에 예문은 Tell me about it은요. 자, 이시이 It 뭐, 뭔가 지칭하는 게 특별히 없는 대표적인 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뭐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친구랑 나랑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일이 끝나고 아 오늘 너무 힘들지 않았니? 라고 말했을 때 친구가 그러게 말이다 라고 동의를 구할 때 있잖아요 그때 누가 아니래 우리말은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거를 그래 말좀 해봐 그래 더 얘기해 봐 이런 느낌으로 쓰는 문장이 이제 Tell me about it 이거예요 자, 차이 이제 아시겠죠 같은 뜻이 절대 아니에요 자, 앞으로 우리 영상들에서는 문장의 구조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많이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어떤 동사들은 단어가 두개 따라온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표현할 건데 좀 예문을 미리 예고를 해, 한번 해드리면 Show me your dance. 나한테 네 춤을 보여줘. I will send you an email. 너한테 이메일을 보낼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Give me that도 이런 예문이에요. 즉 나한테 그걸 줘요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만약에 이 문장에서 미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으면요 이 문장 구조에서는 그게 잘안 돼요 왜냐면 하 영어는 강약 강약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강강강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 give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단어고요 that 또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즉 미를 강조하기에는 좀 부족한 문장이에요 그럴 경우에 미를 뒤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때는 투미를 넣는데요 요거에 대한 건 자세히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말하고 싶은 건이 문제의 대시예요자 대시 이제 가운데로 와서 이제 자리가 바뀜이 돼야 되는데 자이 자리에 과연 대시 그대로 올수 있을까요 왜냐면 약한 자리잖아요 그때 이제 이수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두 문장의 그림은 같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다른 그 뉘앙스 차이 이제 좀 느껴지시죠? Give me that. 그죠? Give it to me. 자, 요거예요. 자, 좀더 가볼게요. Pick it up. 자, 그냥 up이 강조된 표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it을 쓰으로써 자연스럽게 up이 강조돼요. 근데 이 자리에 it이 안 쓰이고 구체적인 명사가 쓰이면요. 자, 그때는 요 구체적인 명사를 약하게 말하기가 좀 어색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Back it up. 자,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른 영상에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Let it go. 자, go를 강조하는 거죠. Let me go. Let him go예요. 근데 이 자리에 만약에 구체적인 단어가 또 오면요. 얘를 강조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My hand 같은 단어는 뒤로 보내는 걸 원어민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밑에 문장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요 my hand를 강조하고 싶으면 이제 원어민들은 let go of my han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못 쓰는 표현이라 제가 그냥 소개 차원에서 꺼낸 거고요. 이제 왜 뒤로 보내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결국 오늘은 대에 어,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대는 좀 강하게 지칭하는. 근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영어 문장 구조를 받아들이는데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오늘 좀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할게요 자 I had a cat which h v e lost 라는 말이 있고요 I had a cat which h v e lost 자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어, 보통 컴마가 있고 없고의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의미 차이가 좀 나는 문장을 두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흔히 말하는 관계대명사의 뭐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고 쓰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용어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 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할 거고요 즉, 용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두 문장의 차이를 일단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에 문장 I had a cat which I've lost는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나는 고양이가 하나 있었었는데요. 그 고양이가 구체적으로 뭔지 묶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고양이가 하나 있었어요. 즉 얘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한 단어처럼 인식하셔도 돼요. I had a cat which I've lost. 자 근데 아래 거는요. I had a cat 하고요.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용어가 좀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표현한 건데, 끝났고, we have lost 해가지고요. 요 말은 그냥 앞에 말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나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양이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거는요. 나는 잃어버린 고양이가 하나 있어 해가지고요. 고양이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 여기서는 그, 어떤 고양이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잃어버렸던 고양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즉요두 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강하게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강함을 느껴지기, 느끼기 위해서 아, 느끼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기 위해서 대수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그 관계대명사를 대수로 많이 바꿔요 요 아래 것과 구별하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즉이 연결성을 이제 강하게 만들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오늘 영상을 좀, 요 뒤에 걸좀 넣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괜히 넣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좀 왜냐하면 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려운 문장구조가 좀 설명이 돼서 그런데요. 상관없어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런 문장구조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틀림없이 도와드릴 거고요. 뭐 예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장 구조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 하면서 좀 이해되시는 분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사실, 오늘도 이제 제가 좀 말을 중간에 좀 씹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잘못하기도 했는데, 저, 제가 이 영상을, 어 편집할 줄 몰라요, 아직. 그래서, 안 끊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이제, 즉, 이 말은, 영상 품질에 대한 게좀좀좀 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영상 품질을 높여 가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어떤 구독자 분한테 이런 메시지도 받, 받았어요 얼굴이 진짜 회색이냐고 제 얼굴이 회색으로 나왔었나 봐요 전에 영상들에서는 아무튼 이제 하나씩 개선을 하도록 할 건데요 틀림없는 사실은 컨텐츠에 대한 수준은 절대 낮지, 낮지 않아요 되게 높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 높다는 라걸 여러분들은 어느정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 받아들여 주셔야 더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본 거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전치사에 대한 설명을 정말 명쾌하고 자세하게 해 드려 볼게요 요구도 되게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어좀 흥미로운 시간들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보글리 시는 희망이니까 끝까지 시청을 계속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